비미지단! 타베이! 이 아니 뭐하는데? 문 열어! 아랫게 송구한 힘이 절감이오! 무너로 산책하여 고양이 땅뭐 어? 잘못 쳐먹었냐문 열라고! 아이, 나 안에 있잖아 이게 뭔 짓이냐 진짜 뭐 잘못 처먹었어 아이. 아이, 진짜 짜증나게 너네들스즈마의 문단속 봤니? 응? 그게 뭔데? 아? <웃음> 너네 스즈마의 문단속을 안 봤다고? 페어를 찾는 청년 재생이 소태를 만나 산속 페어에 낡은 낡은 문에 무언가 이끌리듯이 문을 열어 머래 재난 위기가 닥쳐오고 그걸 봉인하는 소타와 시즈메의 재난을 막기 위한 여정을 떠나는 명자가 아직도 안 났다고? 응? 어? 다이즈는 생긴 게 얼마나 귀여운데 그리고 이자로 변한 소타짱도 가끔씩 얼마나 웃기고 귀엽던지 <웃음> 있어! 얼른 재난막으로 가야지! 찾았장 허, 허, 알겠어 왔겠다. 지금 출발하자. 에? 에? 야, 어디 가? 미미즈가 나올 것 같아. 미미즈. 어, 야. 미미즈가 뭔데 저래? 몰라. 무슨 지렁이라는데? <르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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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.. 뭐? 나도 지금 또 나올 것 같은데 잠깐 피켜야수 있을까? 어때? 지금 내가 미미지가 나온다고! 응, 어? 뭐... 크게 뭐, 무슨... 너, 너, 너, 너, 너, 무슨 일이야? 왜 이렇게 줄이길대 몰라. 여자애가 앞에서 문을 막고 있대뭐 아! 뭐, 뭐? 뭔 소리래? 뭐 미미즈, 미치 같은 게 나온다는데. 진짜 돌았나? 에이, 리아야, 조금만 참아! 어, 어, 이러다가 나 나오겠어! 어, 나오기 30초 전! 어? 근데 화장실 줄이 왜 이렇게 길어? 어, 누가 코끼리 똥을 싸는 거야? 어. 그래, 리아 이러다가 바지에 똥 싸는데! 도저히 안 되겠어! 리아야, 줄은 서야지! 어디 가? 어. 어떡해 빽 비켜주세요 이렇게 비켜 이렇게 빽빽 이미 이렇게 빽빽 이게 여기서도 이러게 있네? 이이 어? 진짜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못난 제 동생 잘못입니다. 진짜 죄송합니다. 네, 뭐 아니에요. 괜찮아요. 죄송합니다.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. 근데 저기... 죄송합니다. 따라와! 어? 따라오라니까! 그게 아니라... 바지에 지이셨는데아 냄새 진짜 정신 못 차려가지고 어? 여기서도 스즈메인가 뭔가 하는 거 하고 있었어? 에 어? 진짜 어? 뭐? 뭐야? 어? 또왜 또 그래? 숙박장 거기서 어? 어? 숙박장 거기서 이... 숙박장 맞지? 아니요 제 이름은 차무식인데요. 소타짱이잖아 야, 아니라고! 따라오지 마! 어디서! 웬 <웃음> <맨> 미친 여자가. <웃음> 소타짱기다렸다고 <웃음> 이게 무슨 소리세요? 전 차무식이라니까요. 아직 정신이 더 있겠구나? 알겠어? <웃음> 어? 저리 가! 저리 가라고! 음... 아! <웃음> 어휴,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자는 왜! 빨리! <웃음> 뭐야? 진짜 어? 너 미쳤냐? 아유, 왜 그래 정신 좀 차려! 오빠 말해도 이해 못해 진짜 정신이 나갔네? 이걸 어떡하지? 어? <웃음> 제발 이, 이번엔 또 뭔데? 아 <웃음> 어 미치겠다 너 때문에 아유 집으로 가자 아빠 왔다 아래 구상고힘이미지실이시여 보냐봐 소주 고양이 땅이여 음. 뭐하는 거니? 아유 <웃음> 냅두세요 그냥 영화에 빠졌어요 머리에 혹은 야. 왜 저런데? 액세서리인가봐요 그래 아빠 바로 들어가서 씻고 자야돼 내일 회사또 가야되거든 어휴 힘들다 힘들어 너희들도 빨리 자렴 에. 네. 래리가들이옵나이다 <웃음> 난리났네 진짜 잘 잤다 음, 회사 가볼까 음. 음. 음, 음, 이게 무슨 일이야 어? 요로로! 요르로너왜문 닫는 거야? 문 열어! 아빠 회사 늦으면 안돼 오늘 아빠는 못 한다고요 휴. 힘이 제일 싫어 저에게 힘을 아니 얘가 왜 이렇게 힘이 세 빨리 문 열어 미 신이시야 번이 땅이야 야미지